맛시한번 혼자 남겨져서 불안을 느끼게 하는 순간 말장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오늘 분리불안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제 이거 부탁드릴게요 뭔가 지름길 찾으려고 하면 동물행동학에서는 강아지들 솔루션에서는 거의 다 망해요 가장 정석적으로 차근차근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게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하나 쌓여서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왜 분리불안 교육이 실패하는가 왜 실패할까요? 첫 번째로 잘못된 솔루션이죠 막 무시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분리불안 솔루션으로 막 산책만 주구장창 하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피곤할 때 조금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이 피곤해서 난리칠 힘도 없어서 좀 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산책만으로는 분리불안의 솔루션이 될수 없습니다 산책이 가장 기본인 거지 솔루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꾸준하지 못한 겁니다 최소 한 달은 해보시고 한달 뒤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평가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달 했는데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솔루션은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리불안 솔루션이 실패하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분리불안 솔루션을 할 때는 만약에 5분을 참게 됐다 그러면 5분 이상에 외출은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혼자 남겨져서 불안을 느끼게 하는 순간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첫 번째, 잘못된 솔루션 두 번째, 꾸준하지 못한 거세 번째, 다시 한번 불안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 저는 이제 수의행동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문제가 있으면 솔루션을 낼때 3M을 기반으로 생각합니다 3M은 매니지먼트, 모디피케이션, 메디케이션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행동 수정을 할지 어떻게 약물 처방을 할지를 보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데이케어 상당히 좋은 관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하는 도중에 더큰 불안을 느끼게 하면 모든 그동안의 노력들이 물고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케어나 패시터는 아주 좋은 관리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저 이거 정말 많이 추천합니다 백색소음 노래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백색소음 틀어주세요 유튜브에서 백색소음 아니면 화이트노이즈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한 10시간 짜리 계속 재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들이 뭘 같이 가지고 있죠? 많은 아이들이 소리민감증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불안해하거나 겨우 참을 수 있게 됐는데 바깥에서 엘리베이터 소리나 발자국 소리가 나면 희망 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백색 소음 꽤 효과가 좋아요 홈캠 같은 거 설치해서 말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불안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 말은 걸지 마시고요 그냥 잘 있나만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거 절대로 광고 아닙니다 이 아답틸이라는 제품이에요 아답틸은 미국에서 저 교수님한테 진료 참관하러 갔을 때 우리 교수님이 항상 많이 처방을 하시던 제품이에요 페로몬을 이용한 거고요 부작용 같은 게 없고 집에다가 설치를 해놔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안을 조금은 낮춰준다라는 그런 논문과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원리는 모견에서 나오는 모견 저쪽에서 나오는 강아지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페로몬을 합성해서 틀어놔주면 분리불안 큰 소리 두려움 같은 게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을 낮춰줄 수 있다고 라 해서 이렇게 훈증형 이렇게 목걸이형이 있어요 목걸이형 그 다음으로 크레이트 우리가 흔히 아는 캔넬이 있어요 캔넬 교육을 하면 분리불안이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건 100%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폐소공포증처럼 안에 있는 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교육을 해보다가 잘 적응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모든 아이들이 캔들 교육으로 분리 불안이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가족끼리 스케줄을 변동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가족끼리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가족끼리 다 같이 외식을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관리 방법에서 다시는 혼자 남은 불안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교육 도중에 혼자 남은 불안을 다시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가 교육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관리적인 방법 외출할 때 그러니까 나갈 때랑 들어올 때 차분하게 해야 돼요 나가기 전에 뭐 어, 다녀올게 괜찮아 엄마 금방 올게 이거 강아지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뭘 해요? 나가죠 그러면 강아지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너 이제 진짜 혼자야 오히려 더 그때부터 불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외출할 때 3요소를 말씀드릴게요 빨리 조용히 차분하게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어떤 걸 추천하냐면 배출하기 전에 나가야 할때 필요한 물품들을 두 시간 전에 준비해 놓으라고 해요 두 시간 전에 돌아올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올 때는 너무 흥분했을 때는 좀 무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너 지난번에 무시하는 게더안 좋다며 네 이건 뭐냐면 평소 때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돌아왔을 때 너무 흥분했을 때 무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흥분해서 반기니까 우리 가족들도 좋아하고. 이건 칭찬이구나 하면 이더 흥분하는 게 커질 수 있어요 아예 안 이뻐하라는 게 아니라 흥분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차분해졌을 때 칭찬을 해줘야지만 조금 더 차분한 상태로 불안을 느끼지 않고 분리불안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너무 흥분했을 땐 이뻐해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조금 차분해진 이후에 칭찬해주세요 그 다음은 충분한 운동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책만으로 분리불안이 해결되지 않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산책은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외출 전에 산책을 해서 조금 피곤하게 해주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체벌하지 마세요 체벌. 제가 분리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기저감정의 불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난 너무 무서워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건데 보호자가 체벌을 하면 더 불안해지고 불리감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리 방법 중에 외출할 때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제공하기 이건 많이들 아시죠? 평소 때못 먹고 외출했을 때만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과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 이거는 제가 3M의 두 번째 모디피케이션 행동 수정 방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다면 이런 관리 방법을 우선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을 들어갑니다